싶던 말이 많았는데, 나에게 다가오고. 알르 <목소리도> 마리아, 기사나가자 않아 너에게 다가갈 거야 너와 나두손꼭 잡고 함께 떠나자 너와 나 둘이면 어디도 좋단 말이야 너와 나 멀리 있어도 사랑한단 말이야 너와 나 지금 만나러 가보고 싶단 말이야 너와 나두손꼭 잡고